평촌파크 스트게임 3대3 SCOOT까지만 다섯 네. 네, 개 먼저 하는 팀이 이기는 거고 여기 팀세명 강산이랑 밀크랑 노현이랑 그리고 여긴 연준이랑 네, 승민이랑 김치찌개? 김치찌개랑 김치찌개어 <웃음> <웃음> <웃음> 어, 거너랑 해서 스트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공격 어디야? 어. <목소리> 오 다음 공격은 누가 해? <목소리> 공격. 패이원풋 노핸드! 이렇게만 어뭐 상관없어 네, 해봐 뭐. 어쨌든 노핸드면 no 돼 네, SC 네. 벌써 SC 됐어 이크저짝잡틀리기데 네, 그. 레일 타고 드랍으로 엑 네, 그. 왜왜왜? 안해? 어아 그래? 못해서 하나 먹고? 그럼 S S시대 S 야 다시 이제 니네 공격 야 니네 벌써 SC5야 두개 남았어 SC5야 여기 방어, 방어 방어 안 해? 네. 아안 한대 내일 더블 안 해서 SC 인디 누구야 방어 방어 누가 할 거야 그래요그어 SC55 어 그러니까 SC55 SC 야 이거 왜 갑자기 확 차이 나지? 어. 저도 어.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옆 클립, 옆 클립, 아 방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그래 도전, 도전 그래 포기 안 하는 게 좋아 아! 실패 <웃음> 자 여기는 SCO SCOO 하나 남았어, 두개 남고 립슬라이드 방어 한한 공격 더블, 어 더블피블 포기? 어? 아, 그냥 포기. 야, 동점이야. 야, SC55, SC5 동점.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나 남았다. 형, 야. 아니야, 아, 나를 내. 아니, 형, 진짜 끝내야 돼. 이거 보서 이거 진짜 망했잖아. 지켜야 돼. 끝내야지. 근데... <웃음> 지켜야지. <웃음> <웃음> 자. 자, 니네 공격 이제 니네 공격. 더블이 어? 더블이 더블이 더블이 마지막 더블이 이더 더블이 더블이 어탔이더블 더블이 더블이 더더블 더블이 더블이 더블이 더이 더블이 더블이 이더이더이 방어! 아 이거. 이거. 리해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로이어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리 역전승, 역전승! 와! 평촌 스트 게임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웃음> 대박! 야! 니네 질줄 알았는데 초반에 대박. 그러니까 <웃음>